이 콩은 작년에 어, 사서 콩나물도 길러 먹고 했던 서리태 콩입니다. 보통 서리태 콩은 다른 콩들보다 크기도 조금 더 크고 해서 콩나물은 잘해 먹지 않는데 시험 삼아서 길러 봤더니 비록 크기는 다른 콩에 비해서 크기는 하지만은 음. 먹을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씩 또 길러 먹으려고 두고 있었는데 다른 것들을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미뤄지다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샀을 때그 봉지는 이렇게 이렇게 봉지에 담겨서 왔었는데 샀을 당시에 지금 생산 연도가 적혀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언제 생산되어졌던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음올 겨울이 가기 전에, 혹시나 더 오래된 것이면은 어차피 싹이 안 올라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일반 콩나물이랑, 아니, 콩이랑 다시 같이 해서 콩나물을 길렀었거든요. 옆을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콩나물을 여기 옆에는 가장 최근에 샀던 콩나물 용콩이고요 여기는 방금 보여드렸던 서리태 콩인데 이렇게 5일이 넘고 해도 싹이 올라오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 요 남아있는 콩은 더이상 콩나물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콩나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항상 그 콩의 생산연도가 언제인지 가장 최근의 것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더 되새기게 됩니다. 어, 되도록이면 핵콩을 하는게 제일 좋고 음, 2년이 넘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